네, 예, 오늘 시험해볼 차는 남교차창에서 2009년에 제작한 야취천성이라고 하는 타차입니다 250g 타차로 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 몰료를 아, 사용해서 2009년에 제작을 했으니까 횟수로 한 14년 정도 된 아, 차입니다 이 차는 아, 완전 야생차이기 때문에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엽조의 네, 색깔이 아주 진하게 흰색 네, 상을 띄고 있죠 네. 제가 다 4g 정도를 계량해서 가져왔는데요 아, 오늘 일단은 가볍게 4g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노차이기 때문에 2 4일 정도 됐기 때문에 끓는 물을 바로 세차를 해서 네, 그렇게 끓는 물로 세차라도 록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모차가 14년 징기가 되다 보니까 세차 탕색도 어느 정도 네, 발색으로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을 덮히기 위해서 일단은 비탈물을좀 따라놓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수구도 이제 어느정도 대표주면은희을할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일단은 한 1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윤차를 어, 하면서 산잎이 어느정도 익어 나오도록 합니다. 이게 신차 제작된 지한3 4년 뭐 길어야 5년 이내에 신차 같은 경우는 아주 뜨거운 끓는 물로 세차라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안에는 차가 다 익어버려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어느정도 차가 완전히 익는 것을 방지해야 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 이런 3년 이상 된 중기차, 준노차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뚜껑을 닫아 놓아서 읽는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호흡부가 다르기 때문에 인인이 강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제 모습이고요. 향이 아 약간 약향과 목향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2차 모류가 야생차 모류이기 때문에 부신과 같이 아주 짙은 색상을 전반적으로 띄고 있고요 그래서 2 차가 맛을 제대로 알려면좀 여러 번우리고 길게 우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끓는물로 척포를 10초 정도 우리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신차, 센차 같은 경우에는 5초 정도 짧게 우려서 약간 8 5도 정도 되는 물로 하는 게 향과 맛을 동시에 즐기기 좋은데 이차 같은 경우는 이미 진기가 14년차이기 때문에 초기에 있던 향양은 거의 다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맛 위주로 이제 1포째로올렸습니다부진과 같이 탕색이 아나이은 갈색의 수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름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종류에 따라서 가루가 너무 많다든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거름망을 사용하고 보통 때는 거름망을 사용하지 않고 차를 숙구에다 부은 후에 한 1분 정도 기다려서 어느 그 정도 부드러기나 가루가 가 앉으면 위에 차만 조스럽게 따라서 마십니다이 차를 즐기시는 분들은 걸음망의 재질에 따라서도 뭐차 맛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텐으로 된 것이냐 뭐 구리로 된 거, 문으로 된 건, 뭐, 선으로 된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걸음망 자체에서도 어, 하나씩 바뀌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걸음망 없이 바로 후구에서 어, 자녀를 따르는 것이 가장 <웃음> 좋겠습니다 색상을 따라갔는데요 예, 그림과 같이 색상은 비교죠 맑고 예, 예, 연한 갈색을 띄고 있어서 뭐, 좌익은 공기차, 생차의 전형적인 흡상이납고수습니다이 차가 지금 현재 100도씨의 끓는 물로 우렸기 때문에 보통 60도 이하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시험을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마실 당시는 모르지만 1 0도에무리가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현재 따라 놓은 차의 온도를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도가 올라가시는게보이죠지금 현재 거의 6 9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69도. 네, 저 예, 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0도 상당히 뜨겁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저도는도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는는 전적으로는 수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기다리시면서 차를 마시는 게또 이렇게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차가 네. 지금 퍼플에서 그런지 아직은 네. 아, 특별한 강한 인벤토리 맛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분당히순하고 어, 어, 네. 은은한 목향 네. 약간의 호응이 따라오고요. 일포째는 그냥, 어, 특이한 야행차가 많이 어떤 특이한 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포제를 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포제에 네, 아마 두 번째 잔을 아, 마시는데 아, 약간의 그 음, 화한 네, 느낌이 아, 이 포스 같습니다. 이 포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아, 기다려서 약간 길게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차또 노차 뒤로 갈수록 조금 길게 우려야 아, 그년의 맛을 끌어낼수 있거든 이 신차, 아, 행차, 산, 새로 올해 나온 아, 산차 이런 거는 5초 또는 뭐 그냥 물 붓자마자 바로 내주셔서 드셔도 아, 오히려 아, 향을 즐기시는 데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 우르시면은 네, 맛이 고산미가 강하고 오히려 맛을 제대로 들리시기 어려워 형색은 아주 고운 갈색으로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가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세한 가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어, 그 약간의 구슬록이 그정도로해서제자도 상당히 괜찮게 될 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있는, 색상이, 지금 조명 때문에 약간, 아, 노란색, 황금색에 가깝게 나왔는데, 실제는 약간 더, 아, 황갈색, 예, 약간 더비은기가 도는다고 생각하실 수습니다 뭐, 색상이나, 에, 수색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중2차, 거의 생차의 아,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로 성능이 잘된것 같아서 부러이라든가역주의 모양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깔끔합니다. <목소리도> 이곳의찻자층물의 온도는 예,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의 70도, 예, 70도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바로 마시기에는 너무 뜨겁고요. 1분정도 기다려서 60도 이내로 떨어진 후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를 네,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산미는 전혀 없고요 아, 목향이 라 나무향이라고 하죠. 네. 어, 진기가 어느 정된 노처에서 나는 그런 목청이 나면서 어, 아주 연한 단맛이 납니다. 예. 이 요새 나오는 뭐 빙도라든가, 인창 예. 쪽에 방동, 석기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단맛과는 다르게 아주 예, 스쳐 지나가는 단맛인데 그 맛이 상당히 식다릅니다. 지금 현재 마시기에 바로 어, 아주 편하고요. 속에 무리가 없고 그리고 열감도 상당 괜찮은 것 같습니다. 2포째 마시기 시작하는데 어, 몸에서 열감이 느껴지고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3번째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찻잎이 이제 어느정도 입구에 걸쳐서 물을 넣는 정도 있고요. 네. 지금 두 번을, 아, 우려본 결과, 한 15초 정도 길게 우려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야생차 특성상, 어, 재배차에 비해서 고산미가 아주 적고, 뭐 아시다시피 야생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백모도 전혀 없고요 입자실화 말씀드렸고 일반, 그, 차와는 좀 괴를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오래 우려서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우려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포, 1 2포, 2포와 3포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배 정도, 약 20초 정도 우렸고요. 3포째입니다. 수색이 뭐 오래오래 따라서 진하지 했거나 그런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1포 2포째보다는 약간 더 진하고 물질감이 약간 더 증가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 아주 뭐차 맛이 바뀔 어, 것 같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 수색입니다 앞서서 마셨던 1포와 2포 차와 본질적으로는, 아, 이태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3포를 시음하는 와중에 4포를 아주 길게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물을 붓고 3포 시음한 이후까지 하면은, 최소한 한 2분 정도는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길게 이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미리, 네, 물을 부어서 준비를 해놓고요. 평범죄를 산에 따라 보도록 하십시오. 서울은 약간 수색기 지나죠. 그렇지만은 뭐 어, 이 우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해서 수색이 확변하고 어,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그런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아, 목소리가 약간 잠겨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네, 이제 3포째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포째는 1포, 2포보다 2배의 시간을 들어서 20초간 우린 것이고요. 아, 이제 듣맛이 아, 많이 증가를 했네요. 아까 1포, 2포째보다는 확연하게 마치자마자 후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이차 생차 특유의 고이나 산미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마시고 나서도, 뭐, 목걸림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요. 열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연미라든가 고이 예, 산미가 강한 차들, 폐기가 쎈 차들을 마셨던 분들은 아마 이 차를 마시고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러한 종류 완전 교회를 달리해서요. 일단은 부드럽고 약간의 이무차, 예, 진년 이무차와 같이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예. 그러면서도 뭔가 기존의 보이차와는 다른 맛을 맡고 있는 약한차입니다 처음 마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차는 약간의 목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차가 지금 현재 진기가 14년 잘 되는데, 한 30년도 묶으면은, 이런 목향이, 견과류 종의 호두향이라든가, 대취향이라든가, 이런 약향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는 아직까지 약향이 드러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목향의 단계로 더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4포 반대만 더 마셔보고, 4포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포는 얘기한 사이에 벌써 4분이나 시간이 경과했네요. 4분 동안 우린 4포째를 먼저 수구에 따라서 가로를좀 달아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3포째에 비해서 색상이 많이 진해졌네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잔에 따랐던 3포 나머지하고, 물론 이제 물에 집히가 있기도 하지만, 3포째와 사포째사포는 산포지. 지금 약 4분 동안 우린 수색인데요. 확연히 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포를 먼저 마시고요. 사포 찬물을 따라보도 고천 물색이 아까 템포보다 훨씬 이시 난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20초인 거하고 4분인 거는 우리는 시간에서 절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 생각한 것만큼 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야생차는 기존의 보이차 맛을 기대하고 주시면 아마 실망하시는 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차 자체가 어, 전혀 다른 길을 걸었가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 차를 좋고 나쁜다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 이 야생차로 만든 보이차만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시음을 해보시면 또 야생차만의 맛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포제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 길게 오리니까 아, 목향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산미도 비치있습니다고민는 어, 전혀 없고요. 네. 산미가 약간 증가하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목향과 약향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 그 차이 정도의 약간 약향 과 같다. 한 약한 약향 같다 하는 것이 느낌적으로 그냥 다가오는 그 정도 이게 스치는 정도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 보이차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비슷한 맛이 나려면 30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완전 노차가 돼야만 나오는 이런 맛이 지금 야생차 남교차창에에 야아천성이라고 하는 야생차 탄차에서는 현재 진기는 1 4년밖에 되지 않았지에한 번, 이아나가많이된노차의맛이 비치고 있습니다. 네, 4번째까지 마시고, 지금 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우리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거의 다 끓어가고 있고요 이제 5포부터 7포 정도까지, 5, 7, 8포 정도만 더마시고도록 하겠습니다. 1포부터 4포까지, 우리는 시간을 달리 하면서 마셔봤는데, 이 차가 야생차, 100% 순수 야생차 입으로 만든 차다 보니까, 이존의 차보다는 고산미가 확연히 적은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 다음에, 이제, 약한, 그, 하과 화한 느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나무향, 향이, 에, 느껴진다고 생각 했는데, 좀 길게 오리니까, 그것이 약간의 약향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지금 현재 진기 14년이지만 한 20년 정도 묵으면 그러니까 이차 출시되면 2009년이니까 10년 됐고요. 모료를 2006년 모료로 썼다고 하니까 창립 모료의진기로 14년이 됐는데 6년 정도 더 묵혀서 20년 준비가 되면은, 살 어, 맛이 좀, 제대로 된 약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물이 네, 준비가 돼서, 네, 5포째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는 동안에, 한 입도 물을 먹어서 안에 있는, 내지는 성질이 좀, 또가 나오죠. 상황이 고요 기본적으로 야생차는 에, 뒤로 갈수록 그, 그 우리는 횟수가 높아질수록 어, 단맛이 좀 증가를 한다는 그런 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5포째부터 6포, 7포 넘어가면서 맛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포, 6포, 7포는 한 30초 정도 수식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5포를, 네, 30초가 거의 다 돼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색은 뭐 거의 일정한 것 같아요. 예, 아주 지나거나 물이 빠지거나 하지 않고 예, 아까 오래 우렸던 4포째의 예, 약간 갈색의 색과어군다나 약간 약긴 하지만 예, 지금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색상은 예, 거의 비슷한 예, 색상으로 타다고 아마 이제 농도만 조금 연한 것 같고요. 네. 보일 때마다 계속 가루들이 아래 조금씩 가라앉긴 하는데, 그게 아주 그 미세한 가루가 많아서 뭐, 마셨을 때 톡톡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비교적 샤프트 네. 자체는 깔끔하다는 느낌입니다. 잔에 찬고를 따라 보면은 상당히 맑아서. 네. 차가 깨끗한 차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녹화된 상, 어, 화면으로는 약간 노란색에 가깝게 녹화되는것 같아요. 나중에 이 동영상을 올렸을 때또 색상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현재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색상은 노란색보다는 연한 갈색에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색상보다 약간 더 어, 나무, 색 갈색, 가운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5번째도 지금 현재 1 0도씩으로 새로 끓여서 담았기 때문에 많이 뜨겁습니다. 한 50도 정도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지금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의 한 60도 후반에서 70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10분 쉬는 동안에 숙구하고 잔이 식어져 있어 갖고 지금 딱 60.2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볼 때는 60도가 마실 수 있는 찬물 온도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겨우 이제 약 60도 시음을 해볼 수 있는 온도의 꼭대기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시고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차를 마시면은 입안이 아주, 그, 아까 마셨고 먹었을 때처럼 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 뒤로 갈수록, 예,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목향, 또는 약향이 비치고요. 그 다음에, 해감이 이제 입맛이 본격적으로 올라옵니다. 아 맛있네요. 이제 사실 일포이포까지는이 아, 야생차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이 차가 확실뭐 맛있다 뭐좀 다른 차와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잘못 느꼈는데 지금 아까 4번째 좀 길게 울리고 그 다음에 한 10분간 휴식한 후에 5번째로 울렸는데 아 지금부터는 차 마실 상당히 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렇게 차를 우려 마실 때 아, 지금 이 5포 째 같은 경우도 잔을 전체를 아, 가득 채워서 한번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절반 정도 부어서 이건 조금 그 다음 포 우리 는동 안에 기다려서 온도를 많이 낮춘 후에 즉 40도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미직진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맛을 보면은 파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 작품에 따라서 뜨거울 때 마셨던 그러한 밥과 이 차가 어느 정도 미지근해졌을때 마시면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차, 같은 찬물이라도 시켜서도 마셔보고, 뜨거울 때도 마셔보고, 이래야만 그 차의 특징을 완벽하게 아실 거예요. 육포째는 조금 어, 먹었고 한 1분 정도 된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3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입를 주실 때는 조금 길게 오이시고 투차량도 지금 현재 4g을 넣었는데 7, 8 g 정도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몸이나 소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비가 약간 비치긴 했었지만 어, 거의 무시할 정도고요 그래서 수차량도 조금 많이 뭐제 기준에서 만족 많 보통 분들 아, 3 d 한8그 g 을 넣으시니까 저는 거의 연하게 마시기 때문에 3그 g 4dg 정도는 데 수차량을 좀 많이 하시고 우리는 시간을 좀 길게 하시고 그리고 최소한 한 6, 7포 이상 보리시면은 어, 그때부터 이 차에 진짜 맛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육포째인데요. 어, 찬물에 약간씩, 이게, 거품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 물질감도 이제, 어,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고요. 예. 네. 이 차의 식장은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 7년도 지나서 20년을 꽉 채워줄 때는 어, 어떻게 마시나 될까. 에, 상당히 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꽃째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지금 약간 연해지면서 색상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밝게 나와서 잘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네. 어, 이렇게 지금 현재 어, 이 조명의 밝기가 에, 조금 이 첫판하고 대조가 되다 보니까 에, 자구가 흰색이 반사가 되면서 화이트 밸런스가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개선을 해서 최적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불을 약간 약하게 해볼까요?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예. 난것 같네요. 아주 좀금 라이트를 조금 연하게 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음영이 생겨 약간이 조금 검게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피하면, 네, 제가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면은, 네, 조금 나은 것 같네요. 네, 일곱째, 예, 네, 아시이었고요한 번만 네,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로 한 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포로 한 번만 더 올려볼게요. 요새 유튜버들도 많고 영상 장비도 많고, 예뭐 이거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예, 동영상 다양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예, 저는 그냥 예, 순수하게 여러분들과 이런 보이자 실행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영상을 편집을 하고 조명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예, 힘들고요. 그냥 에, 이런 완성도보다는 아, 시운기 내용에 에, 집중해서 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퍼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잎이 4g 정도 아까 마른 찻잎을 수탈를 했는데, 이 야생차가 일반 차보다, 함수율이 조금 이렇게 물이 지나갔을 때 높은 것 같아요. 꽤 제법 많은 양이, 예, 보는 바와 같이, 예, 꽤 제법 많은 양의 차가 됐고요. 예, 갈색으로, 예, 동일하게. 된것을 볼수 있습니다 설차 열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포 마시고 4포 갈 때부터 몸에서 좀 열과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 지금 상당히 더워요. 네 그래서 어, 진기가 쎈즉 입에서 고 5년, 6년이 느껴지고 아, 이차 쎄다. 이런,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의외로 이제 마시고 서몸 속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열이 쫙 올라오는, 네. 상당히 독한 네, 차입니다. 저도 100% 아신차는 어, 이번에 처음 시음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 차는 좀 가끔씩 마시면서, 어, 공부를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7포 마지막 째에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물맛이 비추거나 그렇지 않고요. 아까 6포, 7포, 5포 거의 어, 맛이 비슷하게 나와요. 내 구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뭐다 하지 못하겠지만은 이게 동영상 끝나고 제가 이 차는 아, 한번물 맛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우려서 아, 마셔보려고 합니다. 어, 경험상 이런 차들은 보통 한 15포까지 우려도 아, 계속 좋은 맛을 보여주는 그런 아, 경험이 있습니다. 이 차도 아마 지금 7포째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 마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 시간 관계상 이 동영상을 아마 15포 20포까지 하려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동영상이 될 텐데 그러면은 너무 길죠. 동영상은 보통 15분 이내가 가장 시청하시는 분들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2시간 차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2시간 동안 그 동영상을 지켜보는 것도 쉽지 않죠. 첫 번째 차를 마지막으로 오늘 남교차창에서 나온 야취천성이라고 하는 타차, 250g짜리 야생차 순수 야생차 타차에 대한 시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은무천이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